나 너래 너래 나래 너래 너래 말나오! 여러분 오 제가 뭘커돼지가 만나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한 마리에 만 원짜리 오돌이 새우를 잡아서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싸다고 선물한 오돌이 새우가 한 마리 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지금 남해에 가면 잡을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남해로 가서 잡아보는데 잡으러 가기 전에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제가 저번에 개까지 에이 드디어 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조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일반 광고가 아니라 제가 가끔 장난식으로 발설했던 바로 에어프라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에수나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꺼져버려 자 그래서 오늘 잡은 오돌리새우또그 외에 뭐 잡히는 것들은 아마 오늘 광고 하나 에어프라이에 넣어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아무리 광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남해까지 오돌리새우 잡으러 가야겠죠 속초에서 남해까지만 여기서 여기거든요 대한민국 끝에서 끝이야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오돌이 새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잠시 제공 곰팡이 여러분들 덕에 100만도 되고 에어프라이 광고도 받고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절 받으세요 아유 아유 자 여러분 오늘 보리새우를 잡으러 밑에 남해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보리새우를 잡으려면 워킹 해류질로도 가능한데 스킨 해류질로 하면 조금 더 쉽게 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새우 말고 뭐 소라 뭐 이런 것들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잡아보도록할 건데 은혜랑 같이 왔습니다 응, 응. 이미 너 말하면서 걸렸어 사람들한테 <웃음> 이랬게야자 <웃음> 오늘 부르님이랑 같이 왔고 진해대장님 같이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에이. 반갑습니다 어, 벌써 지금 물에 들어갔다 오셨나요? 네 들어갔다 왔습니다 자 사전 답사를 했는데 오늘 보리새우가 있을까요? 원래 여기 엄청 많은 곳인데 네. 장마기야 때문에 물이 아. 엄청 더러워요 확신이 없는데 최선을 다먹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루지락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나해 바다 보시면은 지금 벌써 이렇게 개가 그냥 땅바닥에 해산물들이 끼어다니고 있어요 우와 오늘 여러분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지금 여기서 딱오드리새우레기만딱나와주면은 개꿀 싹꼴리발꼴인데 우와 여기 해루지락이 대박인데 자 그럼 돌 한번 들춰볼게요 열어버려 네, 동해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얕은 곳에는 지금 쫄장게르기들 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깊은 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 마을 주민들 분들이 계셔가지고 텐션 조금만 낮출게요. 먹을만한 오돌이 새우래키야. 어딨니? 아, 라떼다. 이거 진해 대장님이 스캔해서 잡아주셔야 될것 같은데? 야, 이거 새우를 봐도 못 보겠는데? 자, 그래그러면 오돌이 새우는 요런 모래바닥 이죠 자, 요런 곳에 숨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갈바지 이런 게 아니라 잡으시려면 요런 모래바닥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빛을 비치면 얘들이 모래 속으로 팍 숨어버려요. 그때 이뜰치로팍팍리바르케 하면 끝. 자, 여러분, 라떼습니다. 남해까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오돌이 새우 안 보입니다. 이거 해야 돼. 지금 에어프라이 광고 찍는데 오 방금 멋뭐 쳤는데 내 네, 냉선이에요 라기야 빨리 와 야야야 눈봉하시면 아이언맨 낼게요 오 이거 뜰지 뭐야 잡았다 어, 안 잡히지? 고르님, <웃음> <웃음> 근데 어드리새우가 없어요. 진해 대장님이 스킨으로 잡아주실 겁니다. 숙소나 갈까? 속소 숙소 잡아놨어. 은혜야, 미안해. 미안해. <웃음> 이 영상 보지 마라. 여러분, 저기 진해 대장님이랑 버디라고 야간 스킨 해루지를 할때 무조건 버디라고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 버디야? 우리 버디 버디. 뭐라고? 우리 버디 버디? 개빡치네. 오, 멸치 엄청 친다. 멸치 치죠? 집어등, 야, 집어 효과. 아, 아, 집어, 집어할게, 야, 집어 할게, 야. 집어. 야, 집어, 야, 쳐, 야, 쳐, 야, 쳐, 야, 거의 쳐. 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멸치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큰 났습니다. 멸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쫀잔 개렛키 있네. 여러분, 오늘 첫수학입니다첫 수확. 어, 알겠다 아이고, 아이고, 알겠어 아이고, 물지 마, 물지 마. 우리 뭔가 저도 들면 낙지 있을 것같잖아요 업서리. 네,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새우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근데 여기 도둑개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도둑개 어디있어요 대다랑 산이랑 이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도둑개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될 거예요. 도둑개는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이 많아서 분명히 근데 사람들이 먹기는 했을 거예요, 옛날에. 자, 여러분, 도둑개라고 일단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먹는 거 찍어볼게요, 도둑개. 어? 사슴벌레. 자, 여러분, 여기 사슴벌레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뭐냐면 넓적 사슴벌레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슴벌레 중 하나인데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얘네가 사는 나무가 아닌데 얘네 원래 상수리나무 수액 먹으면서 살거든요. 그냥 여기 숨어 들어갔나보다. 저기 사이 아, 보이시 젖었어요? 저눈 좋잖아요. 거대 먹거리게 하지 왔어요. 아 이거 하얀수가 다 파먹었네. 아이고 이렇게 늘 나무 이거 파먹고. 한번 잡아보자. 자 얘네는 낑낑 소리네요. 들어보세요. 안 하네? 가, 가, 가, 도망가, 도망가. 오, 날아가, 날아가. 브루네네 수염이 거기에 막, 왜왜 <웃음> 수염이 양옆에 거기에 만 났어요? 레이저 제모했는데, <웃음> 원래 여기 빼놓고 하신 거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얌생하다, <웃음> 얌생 이야, 이 고등 봐라. 여러분, 이 고등이 저희 바닷가에 잡는 참고등이 아니라 좀 다른 고등이네. 이야, 살짝 길쭉한 게, 이거 조금 <웃음> 특이하죠? 자, 여러분, 도둑기 잡으러 갔는데 딱청새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딱청새우인데, 굴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잘 들어가. 얘도 멘트스 시름프랑좀 다르게, 멘트 시름프는 직접적으로 쳐서 먹는 거고, 쟤네는 고주파를 사용해서 펑! 해가지고 기절시키 먹습니다. 방법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개들이 지능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동쪽 학살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짚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른 게자 이거 먹으러 갔는데 얘개가좀 예쁘다 이거는 동해산는 그런 일반 쫄창개는 아니고 약간 좁보이는개예요 버릴게요 너 동족 먹고 싶구나 버릴게 이거 도둑개인가 잠깐만요 아 네네네 얘쫄창개도둑개는 여기 바다가 아니라 자 이런 물가에 인접한 이런 산에 있습니다 보면 요런데 이제 숨어있거든요 도둑개가어있있 있다. 보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갑자기 그냥 요런 산 있죠? 요런 산에 지금 개가 있습니다. 잡아 볼게요. 어, 어, 개 빠르다. 자, 이 애기야.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요게 지금 수컷이에요. 도둑게 여기 산에 그냥 이렇게 던져주면 돼요. 이게 산에 버리는 게 아니라 풀어준 거예요. 어, 여기 큰거 있네. 오, 씨, 와, 개 빠르다. 오, 일로 와, 이래, 애기야. 이게 찍기가 너무 이뻐요. 버려. 근데 이거 오돌이 새우 컨텐츠죠? 다시 새우를 잡아러 가볼게요, 여러분. 일로 와라, 나의 무기여바더왕의 들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파이팅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졌어. 여러분, 저기 딱총새우 흙 파는 거 보이시죠? 저기 자기 짐 만드는 거예요. 여기 구멍이 많은데 전부 다 딱총새우 구멍이거든요. 잠시만, 저것도 새우 딱청소총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에, 일단 제네 지금 오는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또 동족 포식하냐너 개같이도 음, 음. 라갈이 요금 요금요금요금요금 요금, 요금, 요금. 펀치. 자, 여러분, 새우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요거는 오돌이 새우는 절대 아니고 일반적인 바다줄새우라고 하는 새우인데 굉장히 빠를 건데 한번 잡아 볼게요. 일단 지금 눈뽕 매였거든요. 야야야, 리발 렛이야 잠깐 눈뽕 한번 더 먹어. 빠바바바바바. 그리고 환, 치래 끼야, 놓쳤어요. 자, 여러분, 칠개 있습니다, 7개 가져갈까? 뭐라도 먹어야 되는 거아니에요 이거? 자, 여러분, 칠개 일단 한번 챙겨볼게요, 주머니에.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개두 마리 영역 싸움하고 있거든요. 오, 진짜 싸운다. 제가 여기에 7개 뿌려볼게요. 네, 칠개 도망갔어요. 안 먹을게요. 혹시 잡은 거한번볼수 있을까요? 와, 크다. 저 꽃게도 여기 잡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 아, 네, 맞아요. <웃음> 아, 많이 아, 저 많이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보는안 보셔도 돼요? <웃음> <웃음> 자갈치 시장 가실래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웃음> 그러니까 요걸로는 지금 못 잡아요. 진짜 진해 대장이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진해 대장님은 오드리 새우를 직접 손으로 잡으신 영상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어... 왜 슈트를 안 아... 가져왔을까요? 저희는 입어도 못 하니까요. 근데 여기 개 깊어요. 아, 이거 뭐야? 오 뭐야 뭐야? 아내 가방아. 에에에에에에 아야야야 눈뽕 내이야 효준님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효준님 세번 시켰습니다. 효준님 네네번 시켰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아 스킨하시는 분이요? 네네. 아 저희 효준님 아닌데 제가 계속 효준님을 르는것 같습니다. <웃음> 빨리 도망칠게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 여러분 꽃게는 아니고 꽤 커다란게 발견했는데 참게인가? 한번 잡아볼게요 큰데? 보이시죠? 아 참게네 이야 정도면 금지 치장은 아니에요 아 너무 다쳤네 다리 두 개가 없네 어따 빼먹어서 집게까지 세개 없네 저 멀리 거죠 물수제비? 자 여러분 저기 롱브르는 먼저 들어갔어요 자기 혼자 쉬고 있어 바로 기습합니다 어허 이거 봐 이거 봐 어이 4885 왜? 여기서 뭐하나 다들 오돌이 세우자 는데 혼자 뭐하나 아 너무 졸려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이상한 녀석이 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보이세요? 어, 옆에 막 달려들어 뭐야 뭐야 뭐야 바다 롯나 신기하네 근데 오돌이네 나 형님 잡으셨어요? 참소라 근데 잡았 봤어요 오돌이 작은 거한 말이야 아 오돌이 잡으셨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 지혜 대장님 오돌이를 드디어 오오오오 <웃음> 아, 네.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아, 오돌이가 시원해. 보이긴 해요? 안 보여요 렇탄몰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지혜 대장님 한 3시간 지금 들어가 계셨는데 <웃음> 소라 혹시 볼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소라 사이즈 보세요 이야 이게 참스럽구나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야 일어나 일로일 오셨어 일어나 오와 뭐야 남 잡은 적이 없는데 <웃음> 와 오, 소라 오, 사이즈 오. 보세요 와 이야 보리새우다 와 싱싱하고 크기는 대충 한 10cm쯤 될것 같아요 너무 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리 아, 아, 아, 먼저 나가시고 아, 배신, 아 배신자 <웃음> 어우 이거 뭐야 어우 감성돈 맞다 <웃음> 야 이거 사이즈가 꽤 되네 그럼 뭐 가져가고 싶으세요? 저요? 네 형님이니까 먼저 고르세요 여기어디아 여기. 멸치요? 아아 아, 여기 뒤에 멸치요? 야치 멸치 많이 드세요 <웃음> 야잘 잤냐? <웃음> 이게 무슨 고둥이에요? 초대고둥 이거 먹나요? 네 대로 먹으면 엄청 맛있어 고둥 그냥 생으로 먹는구나 음. 자 여러분 이거 종류별로 가져가서 에어프라이에 넣어가지고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초 촛대고둥이랑 보리새우랑 소라랑 해가지고 한번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멸치는 고양이 밥으로 어? 통치 <웃음> <웃음> 먹으러 가자 아직 졸리지. 눈뽕 맞라자 여러분 이렇게 오돌이 새우와 참소라 그리고 골뱅이를 잡아왔습니다. 아 말파. 비버리오 폐혈증 걸려요. 걸렸으면 좋겠어? <웃음> 자 원래 저희 목표는 자 요기요 많은 소라들이 아니라 바로 요한 마리 잡은 오돌이 새우였습니다. 요거 한 마리 시중에서 지금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자 그만큼 작게도 쉽지 않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건데 한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그래도 고생해주신 진해 대장님 그리고 브루디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이 영상은 여러분 에어프라이 광고잖아요. 자 근데 요한 마리로 달라가면은. 왕고주님께서 아마 만족하지 못하실 거고 여러분들도 보시는데 그렇게 재밌다고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흰다리 새우 얘랑 똑같아? 달라 자 여러분 이 흰다리새우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새우 있죠 그게 바로 흰다리새우입니다 자 그래서 열어버려 자 요거는 제가 시중에서 인터넷으로 샀는데 절대 광고 아니에요 펀치 자 그래서 요 흰다리새우랑 오돌이 새우랑 오돌이 오돌이라고 오도리? 했어 너 저번에도 내가 가지라 했는데 가지라 그러고 너 이거 지금 뭐라 그랬어? 오돌이 오돌이 맞는데? 그래 <웃음> <웃음> 자요 소라를 에어프라이에 기 넣어서 한번 초배를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에어프라이에 기딱 구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세다의 요리를 가거든 뭐냐 버터 가릭새우 에어프라이쿠이 야야야야야야 박스라도 할팀 바로 뒤지는거야 뭐제자 그럼요 오돌이 새우 다 빼고 그리고 흰다리새우도 너무 많잖아요 자 그래서 몇 마리 할까? 많이 많이? 응. 근데 착각하는게 있는데 광고라서 많이 해도 너못 먹어 아니야 먹는걸 원하실걸? 광고주님이? 어. 광고주님 원하세요? 아니요 맞아요 원해자 <웃음> 그러면은 흰다리새우 6마리랑 오돌이 새우 한 마리 해가지고 총 7마리의 추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아마 이거 장모니 갖다 드리죠 쌈처리 <웃음> <웃음> 정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지 않아요 너가 가 지금 짬도 오해하실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평소에도 이런 거 아니 맨날 너가 짬 처리하자 이러면서 엄마 엄마 근데 은혜는 시어머니한테 갖다 줄 거란 말도 안 해요 보고 있어 엄마 은혜는 그런 말도 안해 <웃음> 내가 언제 나난더 비싼 오두리 새우 달 오두리 새우 <웃음> 오, 봉지에 넣어야지 아 밑에 줄줄 흐라고 있는데 또리또리 너 바닥 닦아 왜? 장만이탈틈면 뭔데? 비브리오페 행주 <웃음> 걸레 닦듯시다며 어, 걸레라며 <웃음> 내가 언제 <웃음> 오늘부터 걸레 <웃음> <웃음> 아, 고라 <파. 웃음> 아니, 은혜가 여러분, 막 이상한 행동 있잖아요. 막 이런거 하면은 무서워해요 진심으로 아 저거 원래 저런 느낌 요렇게 생각하면 서 쳐다보고 맞지? 어.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이이이이아이이이좀 <웃음> 무서웠어? 아니 뭐이이이이이어 영신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소라는 이따가 하고 자요이이이이새우랑오이이 새우는 어이이 이게 조져버려야 이이 지금 바로 따라이이 후라이팬 깽이야깽 예? 하지 말라 그랬지 이이 네 만들지 말라니까 왜 계속 내가 후라이팬 이거를 1년 밀고 있는데 혼자 후라이팬 깽이요 깽이 <웃음> <자, 바로> 이 <파이. 웃음> 그거 대체할 거 없지? 아이씨. <웃음> 한번 만들어볼래? 즉석으로 안돼 만들. 아유 애드립이 그대상 자, 버터를 개많이 락, 샥 던져버려. 진짜 이만큼 하는 거야? 어, 어. 왜? 너 아까워, 은혜야? 어구름자분들한테 어. 이만큼 아니 너무 너, 너, 아까워, 너너 카스라이팅. 너, 너, 너, 아, 아. 아 미안. 아, 가을에? <웃음>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픈 것보다 더러워서. <웃음> 아 나도. 아 여기 먹혀 뭐 있는 것 같아, 흰색깔. 너 바풀 카스라이팅. 아. 자 이렇게 녹여줍니다, 슥, 슥, 슥. 자 이렇게 버터가 녹아가는 동안, 자요새우에 내장이, 내장이 있거든요. 자 요걸 빼줄 건데 새우 내장이 어디 있냐? 가두 번째 마디 있죠. 여기를 콕 찍으면 내장이 나와요. 보이지? 자 요런식으로 내장이 쭉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요런식으로 하나하나 다 빼줄게요 자 이렇게 내장 빼거나 여기다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새우를 다 담았으면 자 여기 버터에다가 어, 마진단을 날짝 퍼가지고 넣어버려 저저저저저저 자 요정도 조었으면 바로 터업자 그리고 얘를 자 여기다가 아... 자 요렇게 한 30분 정도 재워주면 됩니다 잘 자라 오랏 재미없지 좋답니다 자 여러분 요 새우가 절여지는 동안 광고준에게 어, 받아 에어프라이기 잠깐 설명들어 가야죠 자어때 은혜야 와. <웃음> 와우 와 너무 예쁘다 <웃음> 디자인이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웃음>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지? <웃음> 여러분 저희가 광고를 거의 안 받아가지고 좀 어색해가지고요 그냥 대놓고 광고하는 설정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은혜 미워하지 아니 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은혜 미워해도 전 참아요 전 미워 못 참아요 <웃음> <웃음> 알았어요 자 여러분 요 에어프라이기는 일단 보시면은 일반 에어프라이기랑 다르게 굉장히 네모나죠 그래가지고 주방에 넣으면은 굉장히 좀 예쁜 느낌이 들어요 중고 에어프라이기 제가 이전에 썼던 거는 요거 요거 요거 근데 저는 얘도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깔끔한 거 있죠 그런 거는 저 에어프라이기 쓰고 아주 못되고 투박한 것들을 여기다 넣어서 요이얘못 여기. 버려 절대 계속 버리래요 은혜가 여기 장작 들이 평생 칠 거란 말이야 그거 엄마한테 주워왔잖아 엄마 은혜가 이거 버리래 은혜는 엄마한테 뭐 챙겨주자 이런 말도 안해 엄마 아자 아, 아. 여러분 그리고 이 제품이 스테인리스 304 제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식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안에 조리되어 있는 나사 같은 것도 전부 다스테인리스 304로 돼있어요. 자 그리고 브랜드명도 원래 데일리 아이템에서 304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자여러 그리고 여기 문틀이 스테인리스로 돼있어가지고 그냥 외관상 되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어프레임는 조금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썼던 에순이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기능인데 바로 스팀 기능이 있어요. 스팀 에어프라이 들어봤었네요? 응? 진짜 못 들어봤지 이거. 근데 광고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응. 저도 이번에 광고 받으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스팀 에어프라이가 있어서 그 스팀 기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격 요리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해볼겁니다. 테스트는 뭘로 하냐면 롱나물 자요 롱나물을 스팀으로 살짝 해가지고 얼마나 아삭아삭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눌러버려 첫 번째 버튼이 뭐냐면 띠. 바로 조명입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조명이 보이고 두 번째는 누르면 은 띠. 자 그럼 이쪽 보시면 F로 바뀌어요 에어프라이 자 그리고 세 번째 눌러볼게요 띠. 스팀 이렇게 이런 거 해야지 여기 스팀 모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어뭔언 어. 알지? 어자자 자, 잘하네요 네. 연락 주세요 <웃음> <웃음> 물방울 모양 이 물방울 모양이 뭐냐면 띠. 클리닝! 이에어프라이는 되게 특이한게 뭐냐면 예전과 같은거는 일일이 다 빼가지고 손으로 설거지하고 씻어야 되는데 요거는 클리닝 기능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청소를 해요 정말요? 노즐청소 3분, 스팀청소 20분, 말리기 5분 그래서 약한 30분정도 투자하면 그냥 바로 청소 알아서 하니까 굉장히 쉽고 편하죠? 르마트 아니 나 말고 얘가 열어버려 자 여기 위에 콩나물 그냥 다 올려버립니다 너 바닥에 있었나? 한입 팔래 아니 넣어버려 머리가 올려 <웃음> 아! 아! 광고주님 죄송해 취토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닫아도 아주 튼튼합니다 어 어디 뭐 이거 라간이 학원 배웠냐? 연락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 스팀 모드 있죠? 스팀 누르고 자 이거를 딱 누르면은 시간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딱 10분 맞춰줄게요 딱 이거 누르면 그럼 불켜지요 그렇죠 한번 눌러보세요 어어 영롱하네 <목소리> 너 잘한다 야 이제 너한테 들어오겠네 광고 들어와도? 연락주세요 <목소리> 하하 <목소리> 참고로 저는 결이 맞는 거 아니면은 잘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너한테 화장품 광고 들어왔어 너 받을 거야? <목소리> <목소리> 어나너 옆에서 몰래 바르고 있을 거야 여러분 김은혜 구독 취소해주세요 자 그럼 보시면 스팀이 잘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요거를 열면 안에 물을 채울 수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스팀이 바바바밤올라오는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판을 쓰면요 스팀할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밑에 구멍이 뚫리거나 아니면은 요런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광고를 봐야때 뭐뭐 설명해주시요 뭐뭐 설명해주세요 요런게 있는데 방금 말한거 그런거 없거든요 러비스 왜 에어프라이 모델같아 아니 나장난하 열어버려 아, 딱아시 어, 촉촉하다. 조심하셔야 돼요.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스팀 됐는데 이거 한 바로 그냥 먹어볼게요. 이건 뭐 말할 추... 필요가 있나요? 말할. 추... <웃음> 벌써 <웃음> 추배르 말해. <웃음> <웃음> 말할 추 음. 아, 이거 이거 다르다. 오늘 먹어보. 말르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진짜 광고 떠났어 그 미쳤다 <웃음> 너 너무 광고인데 지금? 고구마 맛이 나지? <웃음> 개소리하지마 <안> <웃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요 콩나물이 다 똑같은 콩나물인데 왜더 맛있다고 하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에어프라이기를 콩나물에 하면은 다싹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스팀으로 해가지고 이게 마르는 거를 보완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찌는 효과로 똑같습니다 바로 새우 하자 진짜 고구마는 나 이건 약간 바 고구마 맛나는거예요야너무늘 <웃음> 이거 너... 이거 가스라이팅 <웃음> 너 광고 주는 가스라이팅 아니야 이거? 맞아 바로새우 <웃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대략 30분 정도 재워놓은 새우를 자 여기다가 쫙 넣을게요 와우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그렇지 없을 수도 있지 304여가지고 맛이 있는 거야 아, 그만해 이거 곰팡이 들 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죠 여러분? 아니요 <웃음> 이거 오돌이 새우는 자 이쪽에 빼둘게요 그리고 제가 오돌이 새우 먹을게요 그래도 되지? 아니 왜? 양보해야 돼 무한 <웃음> 아니야 또뭐 <너> <웃음> 불쌍했지? 아니 이상해 <웃음> <웃음> 들어가라 닫아버려 자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 에어프라이어 버튼이야 띡 헬스 190도씨에서 최근 12분 파이어 자불딱 키면은 어때? 오 끝이야? 응 너무 광고 안 들어오겠다 와 <웃음> 배고프지? 응. 너건 없는데? 응. 자 여러분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중간에 요 깜빡거리잖아요 스팀 기능 요거 한번 딱 누르면은 30초 뒤에 스팀을 한번 쏴줍니다 자 자 아, 이런식으로 스팀을 한번 싸줘요자 그래서 이 세월에 에어프라이기만 돌리면은 좀 마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팀을 한번 딱 눌러주면은 그 마른거를 좀 보완해서 촉촉하게 록록하게만들어주는거예요야 이러다 이거 광고 계속 들어오는거 아니야개산안네나 모델 같아? 아니라니까라상라여 열어버려 와우 우와 자 여러분 이쪽에 싹다 옮겨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새우 다 했으면 소라를 여기다 싹다 넣을게요 아니 아니 싹다 말고 이거 너무 많으니까 자 요거랑 골뱅이도 한 마리 잡았거든요 자 골뱅이 하나 뭐? 이거? 너 이거 먹고 싶구나 예뻐가지고 예쁜 거 먹고 싶어해? 왜? 그게서 나랑 결혼했구나 할 말이 없다 할레루야라는줄알네 <웃음> 요거 바로 스팀 때리러 갈게요 <웃음> 들어가 <웃음> 엘보로 닫아버려 <웃음> 소라는 에어프라이기로 하면 굉장히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거 아니니? 너리립발라끼아 아, 욕하지 말라는데 광고주분들이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래. 아 그래서. 진짜?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때리는 것도 안좋아하실 텐데 아, 그래. <웃음> 자 여러분 요소라네 에어프라이기만 말려버릴 수 있어서 스팀으로 시간은 15분 요정도면 충분할겁니다 바로 와요. 아, 자 여러분 스팀기능은 무조건 같이 사용되는게 아니라 에어프라이기 할때는 에어프라이기만 되고 스팀할때는 스팀기능만 가능한겁니다 그리고 스팀 f 모드라는게 있는데 그거는 스팀 버튼과 에어프라이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사용이 가능하고 토스트나 베이킹을 때 쓰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열어버려 와자 여러분 지금 소라 다 된거 같은데 다 이거 쓸려나 이 소라같은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 올려둘게요 색깔봐봐 고구마..냄새 나자잘 <웃음> 익었을 경우에는 젓가락으로 쑥하고 해도 뽑힌다고 합니다 이거, 어? 이거 익은거 같지? 응. 야 이거 잘 익었는데? 이것도 빼보자 소라를 돌려주는거예요 소라를 익은거 같지 이것도? 얘가 좀 맛이 궁금해 야다 익었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완성됐습니다 일단 요거는 다 치울게요 어, 아, 뜨거 헤이 갑자기. 아, 너무 이상하다.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아, 자, 여러분. 그리고 저거 청소해야 되잖아요. 저거 청소하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에어프라이다 사용했으면 굉장히 더러워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자, 요 물방울 모양이죠. 자, 요거를 한번딱 클릭을 해주면은 자 요쪽에 클리닝이라고 뜨는데 요거 바로 와요. 자, 그럼 이제 청소를 시작할 거예요. 자, 요 청소한 데는 대충 정확하게 28분에 걸립니다. 그리고 다 끝났을 때자 요거를 빼면요. 여기 안에 물통이랑 이제 노폐물 같은 거 쌓이는 곳이거든요. 자, 고구마 그냥 싹 버려주면 끝. 가서 먹자. 빨리 와도 안 준다. 빨리 왔는데. 어, 개빨리 왔네. 자, 여러분. 이렇서 새우 갈린 워터 에어프라이와 소라 에어프라이가 완성되겠습니 아우 너 못먹겠지? 어. 너키뚜는 어떻게 하냐 나랑 안하잖아 <웃음> 자 여러분 새우면 말할 거 있네요 먹갈이 늘어버려 자 먼저 기본적으로 먹는 요 흰다리새우 어? 먼저 줄까? 자 요거 은혜 먼저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알고 <웃음> 있었지? 어. 입도 안 벌려요 저렇게 먼저 처먹겠구나 와너 그 맛있어 아 그래서 저 원래 새우는 맛있는데 요게 좀더 특별한 게 뭐냐면요 중간에 스팀을 한번 써줬잖아요 원래 새우로 에어프라이면 말라버리거든요 근데 요거 스팀 들어가니까 촉촉해요 진짜 맛있다 그리고 아까 콩나물도 너 되게 촉촉했지? 음. 그것도 여러분 스팀 때문에 진짜 촉촉합니다 에어프라이에 스팀을 넣는 건 처음인데 너무 괜찮은 거 같죠 너 하나 가져? 빈정 상했어 어 왜왜왜 왜, 왜. 맨날 니네 입으로 들어 상한 김에 계속 상해 있어 잠깐 나 <웃음> 요거는 은혜 줄 거니까 아주 제대로 딱 까볼게요 자 됐다 저음 <웃음> 화났다 여러분 저거 청소 굉장히 촬영 방해하네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아, 아 진짜 아, 죽어 죽어 죽어 요전나 봐주세요 광고주님 자네. <웃음> 해요 <제안해. 웃음> 요거를 드는 순간 너와 나의 심리 싸움은 시작된거야 <웃음> 알았어 알았어 죽게 줄게, 줄게 자 야두 배대로 대로 해라 음 진짜 맛있지? 응. 촉촉해 탱글탱글해 그러면, 그러면 대망의 한 마리 만 원짜리 오돌이 새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머리 떼는 순간 지금 4천 원 날라갔다 리바 와 이게 왜만 응. 원짜리까? 나한번더 먹어본 적 없어 너 먹은 적 있어? 먹어봤겠어? 내가 사줄게 원래는 저 새우 깔때 대충 까거든요 살좀 날라가도 근데 요거 나살 날라가는 순간 200원이야 진짜 이엄만한게만 원인데 나눠줘야죠 은혜 그지 너가 먼저 먹을래? 나네 응. 야, 먹어 야압축배르 아, <웃음> 어왜 이렇게 조금 먹었어? 나 먹으라고. 뭐 그래. 어, <웃음> 개땡큐. 쿠에. Well. 음, 음, 너 솔직히 뭐가 다른지 알겠지? 음. 난 모르겠는데 <웃음> 뭐가 달라? 흰다리가 또 뭔가 땡땡하다고 해야 되나? 흰다리가 좀더 뻑뻑하고 얘가 좀더 어. 부드럽다. 진짜 그게 느껴지냐고너뭐 미슐랭이야? 어. 미슐랭 가스라이팅.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르겠거든요. 제가 지금 못 느낀 걸 수도 있는데 뭐한 마리 많아 한 이유는 있겠죠? 자, 은혜 바로 먹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새우 먹으니까 리액션 아주 광고주보다 아주 마음에 들게 아주 제대로 부탁해. 자, 먹어. 쭈룩쭈룩. <웃음> <웃음> <웃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에어프라이 <웃음> 야 이거 선수 다듬는데 선수 다어어 그리고 추릅추릅 누가 아래 추베름이라고 자그러 이제 소라를 먹을 건데 소라 보시면 여기 껍데기 있죠 요거는다벗기셔야됩니요거는따뜻해서못 먹어요 이게 뭔줄 알아 그데요 이게 견갑골이라고 하는 건데 어. 알아? 어. 알아? 응. 그런데 이거 견갑골 응. 아닌데 <웃음> 이렇게 쉬워 약간 곱주는 듯한 거 하면은 오 알아 여러분 <웃음> 이렇게 소라의 내장이랑 그런 거좀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소라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뭐고... 장 로로루랑 넌 못하지 이거 로로로루랑 <웃음> 어, 자 그러면, 그러면 우선 참소라 먼저 한번 초배를 해볼게요 소라 진짜 좋아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는 소라를 안 즐겨요 해산물 찍어도 소라 안 먹고 회만 좀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주 양치같은 스타일 그래서 이거 많이 찍자 한입에 먹어? 잘라서 먹어 한입 먹어야 좀 맛있게 먹어야 저왕거주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너 아직 멀었구나 광고를 받으려면 광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보시죠 여러분 자 여기 네.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죠 제가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안찍여? 안찍여. 너무 달다. 야, 소라 진짜 안좋아요 여러분. 저 골뱅이만 좋아해요. 근데 진짜 맛있어. 아니 진짜 맛있어. 나 이때까지 해산물 수산시장 이런 데서 먹었던 소라 중에 최고야.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 다 걸고 은혜 걸고. 날왜고 진짜니까. 아진짜가까그너나날 <웃음> 걸잖아. 친구랑 통하면서야 진짜 헌터판 걸고 진짜 아니거든? 너안 걸지 걸 가치가 없어.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소라 맛인데 너무 달아요. 근데 이게 에어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참소라가 그렇게 맛있는 건지 이거는 사실 모르겠네. 어쨌든 요리가 너무 잘됐어요. 먹고 싶지 빨리. 네 어. 줄게. 어야 개가 맥겠나 개가 맥혀 야야 야. 추릅 추릅. 하하하하 이 말. 뭐내 말을 해. <웃음> <웃음> 진짜 맛있지. 진짜, 진짜 영상 나떠나서아 이렇게 연기다. 안거준이.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좋아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얘가. 소심한 애인데 이거 먹어볼래 우리? 너 먹어봐 먼저. Cheers. 야. h e e r s 야. 개싫어. 거짓말. 진짠데. 너 이거 좋아해. 네가 뭘 알아? 난너다 알아. 그럼 어제 밤에 어디 간지 알겠네. 어. <목소리> 자, 여러분 쫙 찍어가지고 후베르. 측측. 알. 야. 그치. 음, 참소라보다 훨씬 맛있는데? <웃음> 그맛있다 이거. 이거 무슨 고둥이라 지 꿀고둥 아니면 은 솥대고둥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둘중 하나에 독이 있어. 예? 아, 이건 아니야. 지금 먹는 거는 진흙들장이 먹어도 된다고 했던 거고. 설마, 진흙들장이 <웃음> 오돌이 한 마리 잡아줘가지고 부담감에 그냥 주신 거 아니야? 머야 뭐? <웃음> <웃음> 와, 여러분, 이 소라 진짜 맛있습니다. 와. 골뱅이는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어네 주베르. 어때, 골뱅이? 음, 개맛있어? 응 음, 네. 맛있어. 왜, 왜? 왜냐고? 어. 당연히, 삼공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광고를 받아서 겸사겸사 남해까지 가가지고 에어프라이어를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새우는 뭐 여러분 솔직히 당연히 맛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저 소라는 저 진짜 소라 안 먹어요 여러분 제 얼굴 보시면 이게 구라인지 아닌지 아실 거예요 너무 소라가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304 제품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거를 광고를 찍기 전에 미리 받아서 시행을 했었어요 한 15일 전쯤에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 스스로도 테스트를 했어요 왜냐면 확실한 거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구매하 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어프라기를 장만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저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토 박견 정말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두 번째 광고받았는데 광고받고 뭐 재밌게 촬영도 할수 있어서 너무 저 진짜 감사합니다. 또절 받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자! 어? 어? 어.